너와 나는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은 모두에게 같은 하루이다. 하지만 이날은 저마다 다른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년간 재수를 결심한 수험생에겐 전쟁터 같은 1년 중 하루일 수도 있고 군대에 있다면 군 복무 중 아주 느린 하루일 수도 있다. 우리에게 모두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지만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운동 유튜버인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 내가 비주얼 결적으로 화려한 그들을 압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관한 인식이 생겼다고 해도 대중들의 눈에는 화려한 것이 더 끌릴 수밖에 없다. 몸 좋은 사람이 정답인 이 세계에서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내가 보여줘야 할 가치는 화려하고 멋진 몸, 높은 퍼포먼스 그래. 같은 게 아니다. 70살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바벨 운동을 하고 이 운동이 나와 평생 함께 가야 할 친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나의 게임 플랜이고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